전설의 고향, 우리나라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다뤘던 옛날 프로그램이죠.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내다리 내놔 하며 한 발로 뛰어왔던 시체가 알고 보니 아주 큰 산삼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사실 산삼은 이 에피소드처럼 우리나라 이야기에서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자주 등장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동자삼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자삼이라는 단어는 어린 남자아이를 뜻하는 동자와 산삼의 삼이 합쳐진 단어로 어린아이만한 산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큰 산삼이라고 해서 모두 동자삼인 것은 아니고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산삼만을 동자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삼은 어떻게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이는 정조가 쓴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인 홍제전설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천년 묵은 인삼은 어린아이로 변할 수 있는데 그인삼은 동자삼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삼은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살아남아야만 동자삼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홍제전서 정도를 제외하면 동자삼이 나오는 문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자삼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덕에 현대인인 우리도 동자삼을 알수 있게 되었죠. 구전된 동자삼 이야기들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두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부모를 위해 아들을 희생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었고 효심이 깊은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약을 써보았죠. 하지만 그 어떤 약으로도 어머니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승려가 이 부부에게 어머니가 낳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게 부부의 아들을 삶은 물을 어머니에게 먹이는 아주 끔찍한 방법이었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을 고민했지만 결국 아들은 다시 낳을 수 있어도 어머니는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가마솥에 넣어 삶았고 그 물을 어머니에게 대접했습니다. 온갖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어머니는 아들을 삶은 물을 먹자마자 씻은 듯이 낫게 되었죠. 부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멀쩡하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아들은 어제 집에 오지 않았고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 서당에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온 것이었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삶은 아들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진 부부가 아들을 넣었던 가마솥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아들만한 커다란 산삼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본 아들은 아들이 아닌 아들로 변신한 산삼이었고 부부는 그 산삼을 넣고 삶아 어머니에게 드린 것이었다는 결말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불을 꺼트리는 남자를 쫓아간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나 원하면 불을 피울 수 있는 요즘과는 달리 옛날에는 불을 피우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며느리들은 항상 집에 불씨가 꺼지지 않게 노력해야 했죠. 그런데 한 집에 이름 모를 남자가 찾아와 물을 뿌려서 그 중요한 불을 끄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집 며느리는 하루 동안 꺼진 불씨를 살려 불을 피워두었는데 그날 밤에도 그 남자는 다시 찾아와 물을 뿌려 불을 껐습니다. 그런 일이 며칠 동안이나 계속 반복되자 며느리는 그 남자를 잡기 위해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바로 그 남자가 불을 끌어올 때그 남자의 옷에 실을 묶어 그 남자가 도망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여느 때처럼 남자는 집안에 들어와 불을 껐고 그동안 며느리는 남자의 옷에 몰래 실을 묶어두었습니다. 그가 평소처럼 불을 끄고 도망가자 남자가 도망간 길을 따라 실이 이어지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그 실을 따라 남자를 쫓아갔죠. 실은 한 동굴 안으로 이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동굴 안에 있을 남자를 찾으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는 그 남자가 아닌 커다란 산삼이 놓여있었고 그 산삼에는 며느리가 남자에게 묶었던 실이 묶여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매일 불을 끄던 남자는 사실 동자삼이었고 동자삼이 며느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던 거죠 남자로 변했던 커다란 산삼을 들고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그 산삼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는 결말로 두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홍제전서와 두 가지의 민담을 통해 동자삼이 어떤 존재인지 추측해볼까요? 먼저 동자삼은 어린아이만한 크기의 산삼입니다. 천년 동안 살았거나 사실령이주술을 걸면 산삼에서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존재죠. 동자삼은 보통 자신과 비슷한 크기의 남자아이로 변신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로만 변신할 수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성인 남성으로 변한 동자삼이 있는 걸 보면 원한다면 어린아이가 아닌 다른 인간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여성으로 변신했다는 동자삼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동자삼이 여성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신한 동자삼들은 대개 낮에 인간의 모습으로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자신이 묻혀있는 자리로 되돌아와 산삼으로 변해 밤을 보내곤 합니다. 물론 한밤중인데도 남성으로 변해 불을 끈 동자삼을 보면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지만 반대로 낮에 쉬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동자삼이 낮에 활동하긴 해도 밤에 활동하는 동자삼도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동자삼이 누구로 변신해서 언제 활동하던 간에 대개 동자삼은 변신 후 자신을 희생해 사람들에게 복을 내립니다. 아이로 변신한 동자삼은 그집 아들을 대신해 늙은 부모의 약이 되었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동자삼도 시체로 변신해 남편의 약이 되었으며 성인 남자로 변신한 동자삼은 며느리가 자신이 있는 위치까지 오게 유도해서 자신을 팔아 부자가 되도록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자삼이 아무에게나 복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효성이 지극했다거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등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죠 게다가 이들은 동자삼의 시험에도 통과해야 합니다 늙은 부모를 낫게 하려는 부부의 경우에는 과연 부모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며느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이 꺼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시험했죠 만약 이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늙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테고 며느리는 부자가 될수 없었을 테니 복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동자삼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자삼들이 자신을 희생해 복을 내리긴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인간으로 변신하는 동자삼도 있습니다. 구전된 동자삼 이야기 중에는 동자삼이 스님으로 변신해 술을 받아 먹으러 다닌다는 내용도 있고 동자삼이 장이 서는 날에 인간으로 변해 장에서 팥죽도 먹고 조밥도 싸서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동자삼은 인간으로 변신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자삼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동자삼의 장난기 있는 모습이 서양의 요정이나 정령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동자삼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신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바쳐가면서까지 도와주려 하는 걸 보면 요정이나 정령보다 훨씬 인간 친화적이고 착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통과하면 복을 내린다는 설정은 판타지 세계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골 설정이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있다는 영약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 주인공과 그 일행 중에 알고 보니 동자삼이 끼어 있었고 그 영약이 하필이면 동자삼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우정을 쌓았던 친구들을 위해 희생하는 동자삼의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동자삼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 속 동자삼이 갑자기 찾아와 주인공들에게 복을 주었듯이 오늘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갑자기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